이 예, 안녕하십니까 어, 카티아를 가지고 어, 좀 색다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뭐 색다르다 보다는 질문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 가지고요 다른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솔리드웍스나 인벤트나 뭐 n 스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 표준품을 집어넣을 때 사이즈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규격이 어,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카티아는 왜 그런 기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폴트가 있는데, 폴트를, 어, 우선, 물론 뭐, 그, 디자인 테이블 이용해서 규격별로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놓으시고, 집어 넣은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구속 조건으로 일일이 체결하시면 되긴 됩니다. 근데 그 방법보다는, 이 구멍에 뭐, 지름이 10이고, 여기는 15고, 여기는 20이다. 그럼 이 하나를 가지고 집어 넣었을 때 자동적으로, 뭐 5짜리 10짜리 20짜리 뭐 이런식으로 사이즈가 딱딱 바뀌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저만 하나요 다른 프레임에는뭐 그렇죠 음 표준품하고 표준품 자체에 뭐 아이 메이트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카티아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자그거를 저는 이제 다큐멘트 템플릿으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잘 활용 하신다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다큐멘트 템플릿을 활용한 파트 사이즈 자동 변환 기능 저는 매저 기능을 쓸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볼트를 만들죠 이어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어뭐 스탠다드 파트라고 하죠 볼트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물론 옵션에서 여러가지 난리지웨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옵션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음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마디에 있는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nput g s 자인스트하세요자 저는 input, 어, 레퍼런스라 고 하죠. 자 볼트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원의 직경, 그 다음에 시장면, 끝면 이렇게 데이터함 되어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것들은 이제 GSD에서 만드는 게 낫겠죠. 자 먼저 서클 하나 하죠. 대신 어, 센터 센터는 당연히 뭐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거 옆 어, 우클릭 크레이트 포인트 여 XY 면에 잡죠. 그다음에 00 지점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그럼 서포터 면에 요 면을 잡고요. 그다음에 정원으로 서포터 면에 딱 안착이 되게끔 체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 바꿀까요? 뭐 파워풀처럼 Circle Boundary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면을 하나 만들죠. XY평면에서 옵셋값이 0으로 되어있는 자, 요거는 Start Plane이라고 하고 습니다그 다음에 다시 한번 XY평면에서 밑으로 적당한 그림만큼 한 50정도 하겠습니다 떨어진 면을 하나 만들고요 그걸 다시 엔드플레이트 라고 하겠습니다 엔드플레인 자 그렇게 하죠 어, 이 너무 작은데요 예, 원 보다는 한 100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데이터만 시켜 있죠 그래서 어, 잘안 보이시나요 오른쪽 아 이소레이트 시키셔가지고 다 데이터만 시키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실제로 이제 이 서클 바운드리의 매적 값을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기타 작업은 파트 디자인에서죠. 하 여기서 요거 누르셔가지고요. 예, 찍어보시죠. 저는 아크했어요반지름만 어, 필요합니다 지름으로 하시면 수식관계를 만들 수 없으니까 반지름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킴매즈 체크하셔가지고 항상 이 값이 남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적당한 크기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크 제가 좀 만들 때뭐 치수 생각하지 않았는데 적당한 치수를 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 사이즈가 변경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바디에다 하나 만들까요 뭐 파트 바디는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만, 바디 뭐, 새로 파디 하나 만들자 뭐. 자 그런 다음에요 프로퍼티 폴트라고 음, um, 하겠습니다. 자한번 스케치 업을해보죠자 먼저 패드 할까요? 어, 패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클 하나 더 그릴까요? 서클 하나 더 그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 그 서클 가지고 패드 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이거는 인풋 요소일 뿐 이니까요 자 제스트 에서요 서클 하나 더 그리죠 그레이트 포인트 서클 잡으면 센터에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서포트 면은 스타트 플레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스는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뮬러 하셔가지고 아니요 레이디어스 얘랑 연결을 걸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이거 체크하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서클 만들어졌죠? 네. 실제로 나중에 이 값이 바뀌면 당연히 이 원의 사이즈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트로 넘어오죠? 패드 이서클 가지고 어디까지요? 플레인 엔드까지 가죠 오케이 됐죠 자그 다음에 머리도 약간 할까요 그러면 스케치 Start p l a 있죠 방향을 좀 바꿀까요 한 다음에 육각형 가지고 해보죠 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요 하나는 수평 구성을 주죠 그 다음에 음, 내경이로 하죠 요거. radius로 하시고 formula 아니요 요 값에다가 조금 더 크게 주겠습니다 플러스 곱하기 할까요 곱하기 한 1.7배 정도 할까요 오케이 그다음에 원의 사이즈가 어, 변경이 되면 얘도 적당한 크기로 변경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수식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하시고 패드 요것도 이제 수시관계를 만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음, 기본값으로 쓰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 템플릿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좀 옮겨 놓을까요? 더블클릭 한 다음에 여기로 옮겨야지 되겠죠. 오케이. 음됐죠 아, 이렇게 테두리로 보이게 하는 방법은요. 툴의 옵션입니다 매점 값 중에서 디스플레인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요거 해제 하시고요 파라미터에서 매점 요거 체크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해제 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껐다 켜셔야 됩니다 그래 야 반영이 되더라고요 자이렇게 하시면 저장을 하죠 음 어디다 저장할까요 자, 바탕면에다가 음 해보죠 어 그냥 새 폴더 하나 만들자 뭐 테스트라는 방으로 만들고요 그방 안에다가 하겠습니다 저장 아 이게 끝이 아니고요 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죠 템플릿을 만드는 겁니다 템플릿은 어디 있죠 여기서 할까요 그냥 인서트 다크멘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다크멘 템플릿 그냥 파워 카피나 유저 피치가 아니라 다큐멘트 이 파일 자체를 템플릿화 시킬 거니까요 누르시고 자 다큐멘트는 당연히 이 파일 전체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인풋이 중요하죠 이거 순서대로 하나 둘세개 잡으면 됩니다 자이세 가지를 다 입력받아야지만이 뿅하업 생성되게 하고 싶으면 이걸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체크해 놓는 것은 이세개 중에서 뭐두 개나 한 개만 입력을 받아도 뿅하고 만들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해제하겠습니다 자, 뭐 기타 나머지는 뭐큰 의미는 없구요 퍼블리시, 어, 뭐 머리 볼트 머리 정도만 할까요? 얘 예, 찍으시고, 얘의 예, 예. 높이, 높이면 어디 있을까요? 퍼스 랭스가 되겠죠, 뭐. 자, 얘 예, 가져오겠습니다. 얘만 한번 음, 나중에 병이가능하도록 해보자. 자, 프라프티에서 뭐. 한 아이콘이 있나요? 쓸만한 아이콘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음... 자 그냥 기본 아이콘 쓰겠습니다. 음. 뭐, 뿅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프 게임 하시고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다큐멘트 템플릿이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풋 잡는 것 빼고는 큰 의미 없어요. 어? 자 오케이. 자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그 다음에 제가 끼워질 그걸 하나 대충 만들어보죠 자, 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저장 똑같은 위치에 저장하죠 그 다음에 스케치 이면 잡고요 어, 대충 그리제, 그리겠습니다 잡고 이렇게 자 그리죠 자 전체적인 크기만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150정도로 하고요 1 5 0 너무 큰데 여기는 한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80정도로 할까요 자 요렇게 청청이 만들어 봤어요 자 빠이 나온 다음에 패드 예한 눅눅 잡고 100정도로 하죠 미어 100은 너무 큰데50예한30 하겠습니다 자 구멍을 몇개 뚫어 보자 물론 스케치를 하셔야 되는데 음, 스케치를 할까요 그러면 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첫번째 구멍 하나 두번째 구멍 또 하나 세번째 구멍 하나 이렇게 보죠 보기방식을 좀 변경... 어, 보기방식을 좀 와이어로 볼까요 아요 부분이 조금 작네요 음 그러면 여기 있어요 처음에 갖다 놓고 얘도여쭤에 갖다 놓죠.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요. 이쪽면 얘는 너는 이쪽에, 너는 이쪽에. 그 다음에 치수 한번 재보죠 어, 너는 R 뭐 10으로 하겠습니다. 좀 직경 20이 되겠죠. 얘는 뭐 10으로 하겠습니다. 어10은 너무 큰데요. 얘를 10으로 하죠. 아 그러면 헷갈리니까요 직경으로, 보, 직경으로 보겠습니다 얘는 지름 20 얘는 지름 15 얘는 지름 10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잡고요 자 그런 다음에 포켓 넥스트 까지 뚫어버리죠 자그 다음에 측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요건 5짜리죠 오케이 요거는 지름으로 볼까요 네. 1 5짜리고요 얘는 20짜리입니다 자 요것도 지름으로 하죠 보통 이제 볼트 같은 넣으실 때 직경을 가지고 많이 하시니까요 자이렇게 따라 보겠습니다 이방식은 다시 원래대로 예. 자 요렇게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하는거죠 프로덕트에서 프로프티 예. 어, 볼트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똑같은 위치에 저장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통 이제 어, 베이스런 어블플에서 가져오는 거죠. 찍고 찍고. 어, 베이스를 가져오자. 그다음에 얘를 일단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볼트를 하나씩 하나씩 끼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 얘 찍고 얘 찍고 하셔 가지고 볼트 이 볼트 있죠. 스탠드 이 볼트를 하나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먼저 뭐 치수 바꿔 가지고 끼우고 구속 잡고 막쌩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웃음> 어, 그렇게 해요 또 또는 뭐 이런 데 있죠 카탈로그 브라우저에 있는 거를 이제 표준품들 볼트 뭐 하나 집어넣는다고 치죠 집어넣어도 어떻습니까 이 구멍이 사이즈 맞게끔 여러분이 다 일일이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어뭐 넣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어디있니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또 사이즈 조정한 다음에 사이즈 맞는 거를 찾은 다음에 넣고 또 컨스레인드 잡아주고 위치 잡아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게 기본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얘기죠 자 그러셔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 어셈블리에서 이거 측정하는게 해 낫겠네요 다시 한번요 저기 단품에 해놓으면 이게 어셈블리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해놓으면 자 어셈블리 차원에서 한번 손이 얼어가지고잘 어려, 안됩니다. 자. 자, 요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큐멘트 템플릿 다 시켜놨으니까 그걸 여기다 뿅뿅뿅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 템플릿을 음, 단품을 집어넣을 때는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 날리지 베어에 프로덕트 날리지 템플릿이라고 있죠. 여기 가시면 요거 있어요. 저는 창을 지금 닫아놨으니까 열려 있다면 요거를 하시면 되고 닫혀 있으니까 요거 누른 다음에 볼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그렇죠? 세 개를 잡아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서클 바운더리 어요거 이놈이구나. 근데 방향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향으로. 시작면은 윗면 음, 방향이 안 맞죠? 그 다음에 아랫면은요 면을 잡겠습니다. 방향 맞죠? 오케이. 하고면 그렇죠? 뿅 하고 들어왔나요? 뿅 하고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 얘하고 얘하고 끊어졌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신기하기서 보다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끊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럼 왜 끊어졌는지 이제 봐야겠죠? 얘를 별도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음, 스케치 할 때, 그렇죠? 요 포지션 스케치 할때 스케치 할때 여기 오리진을안잡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에러 날 확률이 많으니까요 너무 왜 그런지만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 만들어놨던 걸 열어보죠 오픈 볼트 스탠다드 열시고 요 스케치 포지션 스케치를 제가 정의를 잘못한 거죠 평면은 맞는데 자, 프로젝션 포인트 하신 다음에 어, 그렇죠 어디를 하면 될까요? 여기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어? 좀 그런데요. 아니, 파트 오리진 그렇게 는안될것 같고요. 어, 바이센터 해볼까요? 얘안 예, 잡히죠. 어, 좀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포인트 안에 있어야겠어요. 그 여기를 워크를 하시고요. 어, 여기 단계에서 포인트를 하나 만들자 서클, 다시 말요이 서클 있죠? 네,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3, 그 다음에 전체를 보고 그 다음 에 여기서 change 체인지 스케트 포트 하면서 여기 프로젝션 포인트 하셔야죠. 요 포인트를 찍어주죠. 그렇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뭐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얘가 만들어졌고 얘의 중심이 얘고 a 의 중심 요의 점을 스케치의 원점으로 삼고 있으니까 서로 연동돼 가지고 같이 움직일 겁니다. 자, 저장하고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넣어보죠. 자, 똑같습니다. 자, 바운드리 잡고요. 그다음 방향 조심하시고 스타트면 방향, 그다음에 엔드 방향 맞죠? 오케이. 하면 뿅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 음, 머리를 너무 제가 크게 넣는 모양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밑에 딱 부닥치니까 좀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음어디니 테스트 열어가지고얘 있죠? 아 얘는 그렇고요얘 있죠? 두번째거 밑으로 좀더 삐져나오게끔 한 10정도로 한 삐져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챔버 처리도 좀 할까요? 1에 45도로 아우 1은 너무 작네요 와, 여기서 그냥 3으로 하겠습니다 한 너무 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수식관계를 거시면 낫겠죠. 그 다음에 뭐 스레드 뭐 해주는 것도 시작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수식관계 그는게 좋겠죠. 그렇죠? 어뭐 저는 그냥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어 스레드 다이아는 4이점이 수식관계 그는게 좋아요. 음, 이렇게 했딱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그렇죠. 얘가 따라오고 있나요? 못 따라오고 있죠. 왜 하고 뿅 하고 이미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음.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짚고 자 바운드리 잡고요. 그 다음에 시장면 잡고 그 다음에 끝면 잡고 오케이 하면 아,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하이니어셈블이 어,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해보죠 아 챔버가 보죠 그렇죠? 이 작은데 챔버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쓸데 없는 걸 넣었네요 자 다시 여셔주고 음. 여기서 어이 빼버리겠습니다 그냥 예 요거 요거만 보죠 저장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정확히 잡아가고 사이즈만 정확히 추적이 되는 지만 보겠습니다 자 요거 면그 다음에 아래면 오케이 하고 뿅 하고 만들어졌죠 자 요거는 직경이 1 0자리인거예요 다시 또 이번에는 직경이 15자리인거 그러니까 요 모서리 찍고 방향 맞죠 윗면 아래면음 오케이 하면 1 5자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자 여기 그 다음 윗면 아랫면 요렇게 오케이 하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큐멘트 10분에서 잘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응용 작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선생님 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좀더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컨스트라인트 있잖아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구속 조건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컨스트라인트라는 것은 카티아에서는 어셈블리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어셈블리라는 것은 단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품 자체를 단품이 이렇게 뺑뺑뺑 들어가는 상황인데 단품 내에 컨스레이트를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티아는 자 이런 식으로 좀 수식을 활용해서 이런 기능을 화, 어, 만들어라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셔가지고 자 이런 식의 어떤 형태도 여러분이 안드실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볼트 하나뿐만 아니라 어셈블리 된 거를 딱으면템플릿 시켜가지고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립품인데 조립품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4개 있는데 그 4개를 어떤 구멍에 끼우는데 그 구멍의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다리의 직경의 사이즈도 같이 바뀌게끔 뭐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야뭐 종교가 없습니다. 굳이 따인다면 절이 편한데 자 그래도 또어 그죠? 종교라는 것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보다는 그 믿는 사람의 평상시 행동에 따라서 종교의 의미가 달라지, 다라, 달려 보이겠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서로 베푸는 저도 많이 베풀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베포는 어, 차원에서 그냥 하나 뚝 던져놓고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한번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따라 하셨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